물은 물인데 진짜 물이네. 안녕하세요. SOC 아티스트 W입니다. 오늘은 아트 디렉션이 적용된 영상 제작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제품 사용법을 설명하는 튜토리얼 영상이지만 제품과 물의 투명하고 순수함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아트 디렉션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. 컬러는 브랜드 컬러인 블루를 주주색으로 했고요 피부톤과 식물의 그린을 보조색 내지는 강주색으로 해서 스플 l 컴플리 o m 리 컬러 조합을 사용했습니다. 제품이 투명해서 자칫 주 시점이 제품으로 집중되지 않을 수 있어서 제품의 하이라이트가 생기도록 조명을 세팅하고 화면에서 모델의 눈깔이 <목소리> 모델의 눈이 보이지 않게하여 최대한 제품에 대한 집중도를 높였습니다. 다행히도 모델과 제작진분들 모두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셔서 맑고 순수한 제품의 가치를 잘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. 아트 디렉션 대다 조 인디 마케팅